왼쪽은 엔더3 네오입니다 오른쪽은 엔더3 v2 네오입니다 가성비 좋은 엔더3 시리즈 3d 프린터 출력물 잘 나오는 거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운쌤입니다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엔더3 3D 프린터의 시리즈입니다. 엔더3 2017년형으로 현지도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가 엔더3 네오이고요. 엔더3 V2 2020년형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엔더3 V2 네오입니다 일단 엔더3 네오의 가장 큰 특징은요 CR 터치를 가지고 있어 오토 레벨링을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수동으로 레벨링을 한번 잡아줘야 하는데요 레벨링을 하는 영상은 언박싱 하는 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출력 사이즈는 220 220 250으로 기존 엔더3 시리즈와 동일하며 보호된 방식 익스트루더를 사용합니다 대신 과거 모델은 익스트루더가 플라스틱이어서 사용하던 중에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네오 시리즈에서는 익스트루더가 금속으로 변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더3 네오는 33만원 엔더3 V2 네오는 40만원 선입니다 엔더3 네오는 저렴한 만큼 직접 조립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참고하면서 만들면 이렇게 잡은 다음에 나사를 여기다 껴주고 1시간 이내에 조립할 수 있으며 자 이렇게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3D 프린터의 각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엔더3 V2 네오는 거의 조립된 형태로 배송됩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비싼만큼 넓은 디스플레이와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데 오오 대박 대박 대박 미리보기 기능 오 오케이 좋은 거 하나 발견함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어가 옆에 있는 대신 아래에 들어가 있고 서랍이 있습니다. 그밖에 벨트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저는 엔더3 v2 네오가 편할 것 같은데요 엔더3 네오와의 출력물 품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덕유항공에서 크릴리티사 제품 이 엔더 시리즈를 구매시 1년 이내에 최대 2번의 무상 수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처음 3d 프린터를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